미빈이죽킬 믿습니까? 아.. 아.. 기다요 나이스, 나이스. 미하니까 잘한다 시키킬라봤습니다 <웃음> 중 뛴다고요? 응 차피 한개 갈게요 목표물이 거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없다 작업 없다 오너마들려나 이상, 이상한 폭 먹었다 아, 아 아니, 작업 있다 작업 있다 언더엠 마너 네. <웃음> 자 2층 탔는데 중 나온다 <웃음> 언덕 있다 언덕 있다 중층폭 온다 나갔다, 중 나왔다 빙빙, 빙. 중중빙 나왔다 핑빙핑중빙 나왔다 와큰 양각 나완 피. 한스치게 왔다 아 뭐야 흔적 있었네 통향기 <람차> <동농이 람차> 땡큐 어, 확인. 아 확인 발아뒤치 왔다 2층 2층 뭐 예, 예, 예. 한다, 이거, 차핑 안 까봐봐, 한 번. 안 까지 말라고요? 어. 그냥 안 하고. 차피 그거, 형, 안 먹지 않아요, 원래? 먹었어요? 뭔 뭐, 띠인지 모르겠는데, 먹었어. 뭐. 제건 아닐 텐데, 절대. 아, 그래? 대선생님, 아, 아, 습니다중 나가면서 아, 제핑 먹을 수가 없어요, 차핑 한 개는. 그래? 오케이. 일단, 일단 안 까볼게요, 한 번. 어. 먹었으면 형 이게 그래서 암.. 택핀조심 나왔 케인 나왔다 나이스 나왔다 택핀조심 탑력을 하나와안보 기둥연마 없지 큰적 큰적 큰적 큰적 큰적 큰적 큰적 잠깐, 나깐만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중차, 중차, 중차. 뒤치기 초스피드 들어왔다. 스나기 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 핀까 되겠다. 내가 뭐 이상한 거먹은거 같다. 네. 아, 이거 그네. 바로 핀까네, 바로. 패스 아, 없어야지. 패스 없다 아직. 어. 핑 없어 말까? 안 돼, 안 돼, 말아? 포어나. 어. 오. 브락스형님 칠킬 됐어. 뭐야? 흔적에 많다. 잔뜩 있다. 흔적에 수나 있다. 기둥수 나와. 물 나와. 이 선놈물 나와. 앞에 앞에. 괜찮. 팡. 오케이 중순까지 하나 둘. 순환 잘. 오케이. 큰 적이라고요? 패핑 두 개? 아니 네. 큰적패두 개. 저, 저 계단 아래. 아, 오, 오케이, 일단 시킬. 이거 킬부터 빨리 깨줘 그러면. 아이 뭐 이거 아, 아, 어시넘려딱 어. 맞추기도. 사비야. 아형 밀린다. 나가시네. 와, 내 준비 많이 친다, 되게. 아가 오고, 니가 오고, 니가 오하나포가 하나, 니가 오고, 니가 오오늘 박스 포가오가가 오고, 니가 오고, 가오 오고, 니오가 오고, 니가 오고, 니가 오고, 니가 오고, 오다 형, 고피 하나. 아, 아, 뒤에 있다. 뒤에, 뒤에 있다. 아이고, 보자 았다하상현님매너님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차피 아, 하나. 어, 나갈 나 나갈 패스 하나. 게임 패스. 아, 빙두 개. 빙 하나. 빙 하나 더. 뭐야, 작, 에서 중빙 올린 거. 올랐다, 중 올랐다. 펑커. 빙총, 빙총 가져. 리아이. 아, 뭐야. 둘, 큰 한둘. 뭐야. 큰 한둘이다, 큰 한둘. 아, 나 우리 편인 줄 알았어, 진짜. 스페셜 기둥 나이스 중개필요는데 아이고 와. 펑크 최중태 동료 형님 꼬맹이 별표님 무시한 것는없었어 톡이 계신가? 어계가안계자 키보드 <웃음> 이거 검색해 보실래요? 조금 길어가지고 네힘표 장비 방금. 검색하시면 돼요어 <웃음> TBS 형님 안녕하세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웃음> 언덕 물탱칠려다가 언덕에서 언덕 가길래 했었어요 아기 셔워 보이네요 아기 아, 쉬워 보이네요 켜잠, 켜잠하시게 좀 잔잔하게 브리핑 할까요? 아, 패스필! 해인필이에 해인필! 패스 필, 아, 해인 필이에요, 해인 컷! 아무척으나오 지금 피한개 더. 한 하나. 이스. 아나삥 이렇게 는데 내가 먹었어. 나온다. 어, 어. 어, 어. 아 뭐야? 하나두 개. 공아못 나가 왜? 혼잡패서 나. 스페셜 포인트. 다리발. 아이고. 먼저, 먼저. 트레이드가 안되네 아이고 상현님 만원 너무 니다합니 좀. 이제 또 가을이니까 또 시원하게 해야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빡세지면 또 이렇게 잘 안돼요 응갈수 음. 있을 때 가야죠 아군이 승리니다 오케이 어? 16킬 오케이 나잠차비 패스파르다스파스안르다캐스파다나스다캐이파르다스파르다캐스파스파 아, <웃음> <웃음> 아군이승리하였습니다 어우 제리 카이 아니요 요번주 하루 어 월요일에 쉬고 화요일에 들어와요 내일 저기 그.. 이제 아프리카를 안걸리게 본체가 집에 도착했거든요 송출용 컴퓨터 딱 세팅해가지고 투컴으로 방송합니다 이제 내일 캡쳐보드도 샀거든요 본체 120 캡쳐보드 20 140만원 주고 샀습니다 야 그 다음 패션. 뭐야? 오케이. 그 다음 패션. 그 다음 패션. 그 다음 패션. 그 다음 패션. 그 다음 패션. 아아리스였 스킬 는 믿습니까? 아 믿어요. <웃음> 오, 아, 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10, 믿습니까? 다 시킬라 았습니다 폭탄이 미션 해체.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아 아, 이거 느낌표 장비 한번 채팅 쳐보시겠어요? 장비 방송에다가? 캐팅창이 치시면 나와요 아 내일 기뻐진다이라고 누나? 아이고 누나 미리 축한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박이 하나 있는데? 아, 빙 먹었다. 뼈다 적대. 아, 빙 먹었다. 중빙 나왔다. 안전차. 가야지, 가야지. 바로 가야지, 바로 가야지. 아. 고맙네. 해도 나이. 가게는 가 안돼 안돼 안돼 백박스 자고 백박스 오케이 아오킬 어, 남았는데 어, 킬 남았다 제발 <웃음> 세이브하 안됐나? 아 아니다 대압히 돌려주면서 해야지 <웃음> 했다, 아이고, 뭐 피야? 아, 슈퍼. 다시 피, 이거. 리든. 튀어주면서. 아, 나이트. 와, 무한이 형. 아이고. 몰랑 개돌. 바리이야 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에헤라. 깍샷. 와 팔대가 나냐. 어... 어떻게 해, 이거. 무반 나이스. <웃음> <웃음>